안녕하세요. 예리리요 며칠 전 제가 좋아하는 DPR 라이브 신곡이 나왔어요. 플레이리스트라고 다들 들어보셨어요? 진짜 짱 좋아요. 진짜 미친 게 분명해. 진짜 너무 좋아요. 그 뭐지? 저번 곡들 뭐 자스민, 텍스트 미 그리고 또뭐 있었지? 헐? 아, 마티니 블루 등등 진짜 너무너무 좋아했었는데 이번도 비슷하게 진짜 너무 좋은 거예요. DPR 라이브는 음, 옷을 뭐 옷을 DPR 라이브는 옷을 되게 딱뭐 이렇게 입는다라고 말하기가 정말 어렵게 심플하게 입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는 안되겠다 싶을 찰나에 영상 한 가지를 봤는데 오좋옷나 어디서 봤어 싶은 옷인 거예요. 공연 영상인데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 무슨 무지개 젖이 입고 안에 티셔츠 입고 청바지 입은 영상인데 저 이거 영상 진짜 100번 돌려본 듯 Yeah. 발음이 너무, 너무. Yeah. 진짜 장난 아니야. 너무 좋아.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이옷 정보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스 버킷 챌린지 하면서 저는 DPR5 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지목하겠습니다 하고 여러 명이서 물 뒤집어 쓰는 그런 영상이 있었는데. 제가 지목할 사람은 바로바로 바로 DPR입니다. 그 DPR이라고 이게 소속이 돼 있는 뭐랄까 팀 명을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DPR 라이브가 드림 퍼펙트 리즘이라는 양칭인데 여기에서 라이브, 크림, 이안, 램뭐 이렇게 소속돼 있고 여기서 프로듀싱이랑 뮤비 전부 다 담당을 하시더라고요. 드림 퍼펙트 리즘 어또 거기 사이트가 있거든요. 거기 이렇게 들어가면은 그 DPR 팀을 소개하면서 이제 샵도 있더라고. DPR 입은 티셔츠를 구매할 수 있어요. 네, 세 가지 티셔츠랑 한 가지 후디가 있는데 아쉽게도 전부 다 품절이에요. 제가 찾아보니까 이게 품절이 굉장히 빨리 된것 같더라고요. 팬분들이 많이 사신 것 같아요. 공홈이라고 해야 되나? 공식 홈페이지? 팬페이지도 아니고 아무튼 이 사이트 들어가셔서 구매하시면 되고. 저 트랙탑은 제가 정말 너무 답답했어요. 저걸 찾는데. 제가 분명 저걸 어디서 봤거든요. 제가 어떤 룩북을 보다가 무지개 뭐야? 라고 싶었는데 그 브랜드가 너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맨날 옷 구경, 핸드폰으로 옷 구경하는 게 취미거든요. 그러다가 또 다시 봤어요. 근데 아쉽게도 완전 똑같은 제품은 아니에요. 사진 보시면 아, 착각할 만 했다라고 싶으실 거예요. 그냥 너무 비슷한데 살짝 다른 느낌인 거예요. 그 아쉽지만 혹시 DPR 라이브에 저... 머지 탑을 찾고 계신다면 저거를 사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안그래도 저거 영상을 보는데 어떤 분이 댓글로 저거 브랜드가 어디지? 라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웃음> 제가 쓴줄 저거 브랜드가 어디지? 했는데 DPR 라이브가 뭐 아무튼 정보는 주지 않았지만 그 밑에 분이 뭐 H&M? 어, 생로랑? 이렇게 하셨는데 아쉽게도 생로랑 청바지인지는 모르겠지만 H&M은 아니더라고요 그분이 되게 문수건 세컨 저지탑을 사라고 말씀을 <웃음> 전해드리고 싶네요. 다음에 DPR 라이브 공연 영상 자료가 많이 올라오면은 이제 제가 또 분석을 해서 다음 패션 영상을 찍도록 하고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패션에 대한 컨텐츠를 진행하는 예리엘리였고요 이쪽 구독 눌러주시고 비슷한 영상은 더보기 영상으로 이렇게 걸어둘 테니 봐주시면 되세요. 그럼 안녕.